버렸다. 세상이 나한테 세상이 나한테 해주고 싶고 세상에난 제일 불행하다는 사람들 만날 다마다 항상 뭐냐면 돈을 가졌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그 나름대로 또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 또 가족하고 이별할 수 있는데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세상을 한번 품어본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이기도 하고 적어도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봤는데 관상 책에 보면 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그 관상 좋은 것보다는 몸 좋은 것이 좋고 또몸 좋은 것은 마음의 심상 마음이 일이다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그 말을 다 외워서 심상이 최고야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심상의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신중이라는 말을 보면 거꾸로는 중심이 되고 또 바로 보면 신중이지만 정말 참 적어도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그런 말할자기이 있는 거아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세상이 우리한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한테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툭하면 세상이 나를 그랬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외롭다 정말 세상에서 나같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다 세상 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 좋은 표가 없으면은 가운이 없으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예를 든다면은 10년간 어디 갈데 없는 사람을 그저 자기 장사하라고 하면서 시키면서 그저 열심히 그저 이렇게 예를 든다면 갈곳 없는 사람을 잘품어줬는데한 10년, 10년, 15년 지나서 저 자리 에해서 나가겠습니다 할때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같지 내가 정말 어디 갈데 없고 배고프고 때 저를 숨어 줬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쪽 편에서 보면은 항상 많이 그랬지 장사 시킬 때 그냥 시키겠어요? 또 독한 말도 했을지도 있고 한번또 마음에 상처를 줄일도 수없이 많고 항상 그 사람은 10년 15년씩 있으면서 내가 자리를 해야지 자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자리를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을 볼때 일본은 분명히 동쪽이지만 일본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서쪽이다. 자기가 서있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섭섭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것자기가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았다 정하게 성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또 너무 고지식하게 사니까 항상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 하다보면 사람이 황해집니다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한테 베푼 사람 베푼 일이 많았을 거야 베푸는 것이 안놓오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갚는다는 것 자체는 그건 하늘에 맥겨야 되는 것이 인간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10명이라도 1명이라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베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되게 고마운 사람이야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고마운 것이라 딱 조금 물질적으로 갚는 사람은 은인이냐세상 <웃음> 살면서 그렇게 살면 은 너무너무 편한데 내가 그남한때베푸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은 항상 마음이 황폐해지고 공허해진단 말입니다. 좀 성실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하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정직 성실은 여러분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걸 심지 삼았다 하면 은세 번째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 보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요 진짜 우리 심리 또 성실 또 우리 극면하게 살아가는 거 근데 그거는 그것만 갖고 이렇게 가운을 여러분이 어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렵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은 변하는 진리도 인정해야 됩니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틀린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 생각, 생각도 그럴 수도 있다 또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생각만 해버리면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 같다가, 마음 편안한 것다가 어쩌면, 어쩌면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할 때만, 종교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정치인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어떤 재벌들이 변한다. 여러분이 그 생각 갖는 순간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아들한테, 자식한테, 야, 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가 변해. 여기 오신 분 본인이 변하게 되면은 세상이 변하는 거야 감사합니다